레바논 시골 마을에 나무로 둘러싸인 신비로운 공간이 있다. 여기는 바로 레바논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을 만들고 저장하는 곳, 샤토 크사라다 넓게 펼쳐진 포도밭, 그리고 아기자기한 포도가 이곳에 와인이 된다고 한다.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가지 와인 만드는 도구들을 볼 수가 있다. 이 저택은 와인 동굴과 연결되어 있다. 가이드분에 따라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사라다 so in the 1857 it was a monastery and they had vineyards all around first they started making the sweet wine for the church then they made red wine they discovered these caves by following a fox who used to steal their chicken and hide it in this cave is natural goes back to the roman times but it wasn't that large so during the world war one about a hundred of libanese families were refuged in h e r So the fathers offered them the food and the caves in order to help them enlarge. So they worked about four years to enlarge it down. The length of this cave is two kilometers, and it's from eight to 12 l e t e r underground. The temperature is constant all year long, varies between 11 and 13 degrees. The humidity 60 goes up to 80 degrees. Now we're gonna walk into the caves. You're gonna see all the way behind these doors, bottles being a g e t They have about one million bottles. 와인을 구매하고 싶다면 여기서 살수 있다 한국돈으로 만원도 안하는 가격에 이렇게 멋진 와인들을 구매할 수 있다 오중국있구나 싸고 맛있는데 아니, 먹어본 적은 없는데 맛있을 것 같아 나는 술은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이라 잘은 모르지만 선물용으로 사하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아 와인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은 여기에 방문해보면 너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2층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공간이 펼쳐진다. 와, 채광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이다. 지금은 오전 시간이라 사람이 많이 없지만 점심시간이 되니 이곳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레바논에서 전기가 나가는 일은 굉장히 흔하다 아쉬운대로 전기 나갔을 때라도 우와. 어? 다시 들어왔다 우와 케이크 일행분의 아들입니다. <웃음> <웃음> 어, 여기는 좀 약간 이제 격이 있는 와인이라 먹어야 되는 그런 데아니에 그죠? 와인 좀 우리가 먹지 않는 포도주스 안 나왔는데요? 포도주스. <웃음> <웃음> 원래 술은 안 마시지만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시음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즈나, 넌안 돼. 아즈나, 넌안 돼. 진짜 음왜 그래? 음 아니 그렇게 싫었다고? 술알못은 이게 맛있는 건지 모르겠다. 궁금하면 직접 와서 드셔보시길. 와이너리에서 파는 스테이크는 어떤 맛일까? 상당히 괜찮은 굽기와 퀄리티였다 하지만 진짜는 이거다 와.. 저 흐르는 초콜릿을 봐라 촬영을 핑계로 두 번이나 시켜먹었다